하기 때문에 근로라는 말보단 노동 이라는 말을 더 선호하는 게 아닐까요 북한은그 유명한 조선 노동당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 공산당의 유일한 집권 정당 노동당 말입니다 북한 인민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전적 의미처럼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오롯이 김정은에게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김정은이 핵실험을 할수 있는 돈을 벌어주기 위해 육체적 노력, 즉 노동을 하며 살죠. 그래서 말인데 설마 이재명 본인 역시 우리 국민 모두가 자신을 위해 노동을 해주길 바라는 건 아니겠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재명이 우울해진 이유는 지들이 밀어붙이고 있는 법들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라기보다는 대장동 사건으로 조만간 검찰에 질질질 끌려가 조사를 받을까 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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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으로 바로잡긴 했는데 이런 끔찍한 말을 내뱉은 이재명 본인은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의 최최최최측근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기류에 놓여있는 바람에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다는 건잘 압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상태라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요. 주어만 틀린 게 아니라 이재명이 말한 문장 통째로, 그 문장 통째로 다 잘못됐습니다. 이태원 현장에서 사망한 고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해서 목숨을 잃은 건가요? 아니죠. 그런데 이재명은 가족들이 참사 희생자를 따라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라 말했습니다. 이 말은 사망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해당되는 말입니다. 참사 희생자들로 인해 충격을 받은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라고 해야 맞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관계부터가 틀려먹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대체 어디서 이어지고 있다는 건지 저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이재명은 근거도 없이 극단적 선택을 운운하면서 먹히지도 않는 이태원 일을 끝까지 윤석열 정부 공격도구로 써먹으려 하고 있는데 유가족들에게 2차 가해하지 말고 이재명 네 주변 사람들이나 이재명 너를 위해 희생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소식으로 시작해서 기분 더러운 소식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